안녕하세요 네, 위대 스피치 이경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네, 목소리 교정에 대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첫 클래스에 어, 1차 1강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어, 수강생님들이 수업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아, 수업을 듣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여쭤보니 하시는 말씀이 회사에서 어, 상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어, 목소리가 작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어,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는 수강생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호흡량이 있는지 그리고 발성을 하는지 발음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우리 수강생님의 경우에는 발성을 좀 하지 않는 수강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할때 발성을 하면서 어, 어 스피치나 어떤 대화나 어, 연설이나 아니면 상관님과 이야기를 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 스피치를 하면서 호흡을 네, 충분히 아랫배에서 끌어다가 어, 호흡을 활용하면서 어, 스피치를 하지 않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발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어, 소리가 어, 웅얼거리는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이런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코칭을 좀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날 때쯤 어떠세요 라고 여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런 단점을 어, 이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8주동안 어, 두달 가까이 되는 수업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사실 좀 눈이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춥기도 하고 바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목소리를 바꿔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수강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어, 다음 수업 시간에도 더 열정적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어, 평상시에 어,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하면서 어,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런 경험 해 보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네, 보이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노력한 만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코칭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